안녕하세요 달빛입니다. 오늘은 라이브로 캐리커처 이벤트 하는 모습을 살짝 담아봤습니다. 그럼 재밌게 감상해주세요. 가만있어잘 <목소리> 보네. 아, 잘생겼네 친구, 어. 천천히 이마보고 있어요. 네, 그림 그려주신대. 눈 쪽. 아 어, 가만히, 네, 그래. 그래. 가만히 있어. 그래. 가만히 있어. 한번 보세요. 오빠. 응. 네 오빠. 응. 잘 보내 친구 친구 몇 살? 야 흐흐흐 <웃음> 언니 진짜 아직도. 이거는 테스트니요테니잖아니언니죠 아가 그랬어요? 응 음, 친구 아 잠깐 있어요? 조금만 있어요 <웃음> 너무 귀엽다. 동준이 형도 너무 다 오, 다잘 나가요. 아빠야 이제 니까 반팔 이 아, 빠너 동준이 되게 잘 봤는데. 어. 봐봐. 오 살지? 그래. 살다. 응. 그래. 아안 봐. 아빠. <웃음> 어. 아빠? 오, 동준이 다 들어간다. <웃음> 아빠가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택배 아저씨가 내일모레 갖다주실 거 월요일날. 뭐가 아니야. 김산인가요? 김 김밥. 응. 그래 알았어. 이따 저기 가서 봐. 여기 아저씨 가다 그래. 이거 동준 이쁘다. 예. 동준이 우리 이거. 이거 체리 겠다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이, 여기 티도 있다 여기 아가들 아 여기 아가들 이건 아가들이가아 저기도 있어요 여기 있어 아우 귀여워 그래도 있네 지금 갖고 우리 앉아있네 어잘 앉아있는데요 응. 조금만 했으니까 거의, 거의 다 됐어 요 이제 분홍색으로 해줄까? 장바 없이 음, 이거 게이 어디서 사셨대 이거는? 복돈이 복돈이요 여여기에맞아요아 여기꺼에요? 큰 애기 이름 써드릴까요? 예예 네, 동준, 동준. 김종인 동준이요? 네 동준 이제 애기하고 그림하고 같이 사진 찍으면 괜찮을까요? 네네 음, 여기 중에. 옆에서 네. 들어주시면 될요 네. 동준아 저기에 여기 봐봐요 여기 아저씨 이거 사진 찍는데 이쁘게 찍어 있지? 여기 여기 여기 어? 우이~~ 아 너무 이쁘다 <웃음> <웃음> 나 찍지 네. 네 지금 됐했어 잘지 잘, 잘 <웃음> <수고했어>. <웃음> 동준이 그린다 이거 봐, <웃음> <제가 금주님>. 꽂아주셔야 <웃음> 되죠? <웃음> 네. 너무 귀엽지? 이게 <웃음> 동준이야? 네. <웃음> <웃음> 귀여운 동준이 그리기 잘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